이렇게 사는 거나 이렇게 사는 거나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자기 생각이 그걸 상관있게 조작해내는 거지 그럼 지금 여러분대로 사는 게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우리처럼 사는 게 우리같이 그렇게 크게 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뭐 그렇게 크게 돈이 없어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다 죽어가는 애들에 비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이대로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이대로 완전한 거라니까요 이대로 부처의 삶이에요 자기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이대로 완전합니다 이 불자들이 나는, 범, 나는 부자가 되려고 절에 왔는데 원하는 대로 삶을 바꿔보려고 절에 왔는데 원하는 게 사라진단 말이에요 원하는 게 사라지지만 그렇다고 원하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건 있지만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무엇이든 다할수 있지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이대로 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무언가 일을 하면 더큰 열정이 붙어요 그 힘이 붙고.